안녕하세요. 예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댓글로 현은우님께서 혹시 김심야라는 래퍼 되게 잘 있는데 몇개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? 라고 하셔서 준비하게 된 영상이에요. 김심야님은 시력이 안 좋으신지 안경을 쓰셨더라고요.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매거진 GQ 코리아에서 찍은 화보인데요. 여기서 쓴 안경이 동그란 프레임에 메탈 스터드가 있는 안경인데 이 안경은 밀란이라는 이 안경 같아요. 브랜드는 요즘 다양한 프로젝트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젠틀몬스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김심현님은 현우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더라고요. 어 많은 착장들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볼 착장들은 먹색 스셔츠 먹색 맨투맨 코디법인데요. 세 가지 착장을 들고 왔어요. 먼저 보기 전에 먹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먹색이랑 먹물색이에요, 먹물색. 먹물색이긴 한데 검정에서 회색 그 중간쯤에 있긴 한데 살짝 오묘한 색깔이에요. 왜 말로 표현하자니까 조금 그런데 살짝 탁한 그런 색깔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가장 먼저 준비한 룩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룩인데요. 상의랑 하의랑 색깔 맞춤을 했어요. 상의는 먹색 스레셔츠고요. 바지는 와이드 핏의 크롭 기장인 바지이네요. 둘다 낙낙한 핏이고요. 음, 근데 좀 다리가 되게 얇고 근육이 없어야지 이런 옷이 잘 어울리고 예쁠 것 같아요. 여기에 반스 올드스쿨을 신었네요. 그리고 모자는 자주색 쇼핑이. 헤어스타일부터 안경, 뭐옷 전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<목소리> 다음은 먹색 맨투맨에 스키니한 핏의 검정 팬츠를 입고 거기에 로퍼를 신었어요. 이것 또한 다리 근육이 영에 수렴해야 할 것만 같은 엄청 마르신 분들이 입어야 예쁜 룩이네요. 저 버킷햇은 음, 좀 깊이가 깊은 버킷햇을 썼어요. 저런 버킷햇은 오버버킷햇, 빅사이즈 버킷햇이라고 검색하시면 찾기 쉽고요. 다음 착장은 먹색 스웨서치에 진청 데님을 입었어요. 그리고 여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은 살짝 이 제품이랑 비슷한데요. 알리오 이 제품이랑 좀 비슷하고 모자는 스트랩이 긴 볼캡을 썼네요. 이런 스트랩이 긴 볼캡은 롱 스트랩 커브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엄청 엄청 엄청 많이 나와요. 여기 바지를 보면은 중청을 입었는데, 이런 데님을 워싱 데님이라고 하거든요? 근데, 어 워싱 데님 말고, 살짝 어 생지 데님을 입어서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워싱 데님이 캐주얼 느낌이 강하다면, 생지 데님은 클래식한 느낌이 좀더 강한 데님 바지예요. 생지 데님은 어 가공되지 않은 데님을 말을 하는 건데, 가공되지 않아서 색이 쉽게 빠진다는 단점? 이런 게좀 있어요. 뭐 이염이 쉽게 잘 된다는 말이겠죠? 생지 데님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아페셀. 아페스 생지 데님 진짜 인기 짱 많죠. 음, 데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봄, 여름에는 연청같이 시원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그런 밝은색 컬러가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뭐 가을, 겨울에는 진... 찐청이나 중청 같은 색깔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제가 모태님 뭐 스타일링 영상 다른 거 하나도 찍은 게, 있, 하나 더 찍은 게 있는데, 혹시 좀더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 링크 타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김심연님의 먹색 맨투맨 코디법을 살펴봤고요. 유용하셨다면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